Gueveteen und am liebsten wird Ni, in meinem mutterachen nombre. Send out if weh. Du bleefest, capacityes. <laughs> My 걸ters. 오늘 써볼 글자는 풍입니다 왜 풍을 쓸까요? 풍요 어반던트를 끌어당기는 음입니다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퍼져가는 힘이 있고 글씨 씨앗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글자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 문자도는 항상 그 뿌리를 찾아보죠 왜 저렇게 썼을 것인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글 위에 콩이 수확된 콩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 콩들이 심어져 있겠죠 그리고 밑에 제기 그릇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기 제사 신이나 조상에게 바치는 그릇 위에 콩을 수확물 올려놓고 뭐 감사하는 그래서 이런 글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얘도 옛자 그게 예의의 어떤 기본이죠. 이건 이제 제사상을 뜻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사상. 여기에 수확물 올려놓고 그릇시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에서 비롯된 수많은 글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풍자를 쓰기 위해서 이 모양이 있고, 어, 또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요. 응용된 모양들. <웃음> 그림 같죠? 옛날에 고대의 글씨들은 그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글과 그림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또 이렇게 쓰기도 했고. 직선으로. 이게 요즘에 풍자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릇, 제기. 이걸 콩 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기두입니다. 제기에 콩을 담았기 때문에 콩두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다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콩이구나. 그릇에 담긴 콩이구나. 밑에는 제기구나. 그러면은 이걸 알고 쓰고, 알고 보는 거 하고, 모른 채로 그냥 외우는 거하고 느낌이 참 다르겠죠. 자, 콩이 많이 우리 주식이 된 다음에 쌀이 들어옵니다. 쌀이 먼저가 아니에요. 쌀 밑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글씨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한 순간의 이야기죠. 제기 밑엔 제기죠. 제기 이제 쌀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런 게또 달려 있네요. 손 손으로 떠받들어 올리는 거죠.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쌀을 수확하게 해주셔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그런 것을 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가지고 요 밑에 이제 차나 밥그릇 이런 것 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 자 이제 이런 식의 풍을 이해하고 그 글자를 준비된 종이에다가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